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매입니다 오늘도 전여전히 야매 뉴스 21년 9월 2일자 뻑가 영상에 100일 먹기 돼지 컨텐츠에 대해 논평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뻑가 영상 보면 일별 취급받던데 어떤 연예인이 뻑가 구독한다고 기사 뜨고 해명 뜨고 그러던데 암튼 뻑가가 그 영상에 주제가 푸드로스라는 걸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백일, 어그로 중, 영상으로 통용했다는 평가. 따라한 걸로 한번 보면, 보시죠. 보면... 뭐 푸드로스 없애자 이러는데 저 영상을 보고 음식 낭비를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할까? 뭐 생명의 소중함까지는 알것 같은데 너무 포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식용동물이나 애완동물이나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 뭐 이런 걸 알리려고 했다면 몰라도. 식품 로스. 101호 영상이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저런 걸왜하나뭐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먹을 거라면 굳이 왜 불편하게 먹 하는 거죠. 이게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게 저 마지막 영상 배경음악을 들어도 굉장히 슬픈 노래로 일부러 자극시킵니다 일부러 슬픔을 조장하는데 난 앞으로 돼지 맛있게 먹을건데 별로 기분좋은 영상은 아니었어요 뻑가는 저게 단지 뻑가가 혐오하는 감성호소 정도로만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백일먹기 돼지 컨텐츠는 푸드로스 주제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평합니다 다만 머리좋은 그 뻑가가 아직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거죠 그러니까 전 백일먹기 돼지 컨텐츠에 대해 농평한 콘텐츠에 대한 농평이랄까 암튼 그 의미를 적어보겠습니다. 영상의 주제가 푸드로서로스로서 의미있죠. 음식이란 다른 생명이 나누어 주는 자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음식 낭비는 여타의 물자 낭비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느 생명이 죽어서 나누어 준 생명을 다 먹지않고 버린건 그만큼 생명을 더 낭비하게 하는거죠. 음식이 소중함을 아는건 결국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저 새끼돼지가 나누어 진 생명은 참으로 가슴 저미는 일입니다. 그 의미만큼 그 음식도 소중한 것. 이렇게 뻐가에게 답글을 남겼지만 뻐가특수상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답하고 또 다른 분들과 생각과 감정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음식이 제조에는 생명의 신생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래서 음식의 낭비는 종이와 연필 같은 사물의 낭비와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가만, 종이와 연필도 나무로 만드니까 생명이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거의 낭비와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는 동물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쓰레기로 만든다면 그 아까움에 안타까움까지 더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영상 이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소시즈나 빤스와 같은 그저 같은 하나의 사물로서만 됐을 테죠 법과도 말했듯이 이 영상은 돼지새끼가 불쌍하니 채식만 하자는 비건 캠페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은 생태계의 포식자라는 전제하에 육식을 하되 그 소중함을 알고 그만큼 소중하게 대하자는 메시지이죠. 채 먹지도 않고 버리는 음식에 대한 반성으로 이보다 더한 임팩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어그로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임팩트있고 의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전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는 7개의 대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탐식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따로 있는데 탐식을 탐욕의 범주에 넣지 않고 탐식이라고 해서 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7대 죄악, 7죄악 등으로 불리나 카톨릭과 정교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7죄종입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통칭되는 것으로 7개의 대주가 있죠. 이 개념이 창시하는 6세기 교황 그레고리오 1세와 요한 카시아누스로 이들은 이번 주제의 칠거지학으로쓴건 당연히 이것입니다. 유교의 칠거지학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죠. 이쪽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자유. 그랬으면 더 좋았을텐데. 뭔 개소리야! 아무튼 이는 대중문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칠죄종을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쓰인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그중 유명한 것은 브레이드 피트 영화 세븐이 있고 이건 7대 죄악들을 나열하여 해당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연쇄살인법을 형사들이 담는 내용이죠. 또강철의 연금술사에서 호모클루스 캐릭터들이 7죄종에서 왔죠.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을 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7거 지악에 대한 개연은 이 정도로 하고 탐식이 7대 죄에 구분에서 포함된 만큼 기독교 세계에서는 큰 죄입니다 그냥 개인적 특성이나 취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상술했듯이 음식이 제조에는 생명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 축권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원이란 게다 그렇듯 음식 자원도 유한한 자원입니다 누군가 더 먹으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근데 식량 혁명 이전까지 인류 대다수는 목숨을 위협 받을 수준으로 굶주렸으니 식량 생산력이 부족한 중세에서 탐식은 죄악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구 한쪽에서는 기아로 매년 8억 7천만 명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그것도 환경을 위협할 수준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상술한 생명의 대가로 얻는 숙성 말고도 또 다른 인간적 윤리와 연관이 되지요. 지금 내가 낭비하는 음식은 음식에 시상된 생명의 존재 말고도 그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지구상 다른 인간의 기회를 뺏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의 식량 생산량은 그 수요치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즉 벌어지는 음식 쓰레기 양은 상수란 8억 7천만 명을 먹여살리고도 남는 양이라는 거죠 생산의 문제가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선 저도 뾰족한 답도 실천도 없으니 입을 다무는 게 답입니다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는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식가, 탐식가들은 이에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탐식가들은 가리는 게 없고 음식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를 만드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과 건강 유지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고 또그 부작용 때문에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낭비이기 때문에 탐식도 넓은 의미 푸드로스에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아무리 누가 떠들어 봤자 뭐합니까? 그래 봤자 남는 건 어쩌라고? 그런 의미에서 러블리한 새끼돼지의 감성은 제가 상수한 논리적 호소를 능가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체중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좋았습니다. 비건 여러분, 당신들이 채식을 하는 건 좋은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새끼 살아있답니다. 좋아요와 구,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